니까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집니다 이제 제가 20대 때는 그래도 무작정 굶고 운동하다 보면은 한 달에 막 7kg 빼고 그랬거든요 진짜 막살 쪘다가 확 줄어들고 이렇게 고무줄처럼 이제 30대가 되니까 이게 고무줄이 늘어난 상태에서 안 줄어들어 이제 나이가 들면은 관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남자의 관리 뭐 일단 살 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좀 당장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남자분들도 조금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가 뭐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을 만날 순간이 많잖아요 마주치는 순간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 멀끔한 모습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갖추고 사회생활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아 맛있네 첫 번째로 바로 털관리 털관리인데 바로 요거 이거를 내가 직접 시연을 보여줘야겠어 뭐 그냥 이렇게 쓸어올리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털이 쑥쑥 잘려나가 가을까지 반바지 입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야 털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다 그러면 이렇게 다리가 매끈하다 뒤에까지 깔끔하게 이게 롱 버전이랑 숏 버전이 있어서 기장감도 조절할 수 있다 기장감 너무 짧은 게 싫으면 롱으로 하면 되겠죠 아우 아우 못볼 거를 보여줬네요 그 다음은 이 눈썹 칼 이거 눈썹도 관리 안 해주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냥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파는 거예요 두개 묶음으로도 팔고 눈썹을 해주고 안 해주고 따라서 인상 차이가 되게 커요 지나는건 말고 여기 위쪽에 있잖아요 여기. 여기는 지금 다시 난 거야 평평하게 만들어서 좀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털 정리 아니면 뭐 눈썹 문신 같은 거 하셔도 되고 눈썹이 진짜 진하신 분들은 테이프처럼 붙여가지고 제모하는 거 있더라고 요 떼는 거 그걸로 라인 잡으신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걸로 관리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이 수염은 또안 나거든요 제가 수염이 안 나서 면도를 할줄 몰라요 제가 사실 다리털 수염 지금 제가 좀깨지지하긴 하지만 이 헤어도 중요하다 그리고 눈썹까지 요 정도만 해줘도 털 관리는 충분하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스킨, 로션 이런 것들도 안 바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저는 이두 가지 사용합니다 스킨이랑 로션은 따로 안 쓰고 수분크림? 이두 제품만 써줘도 안 바르는 것보단 낫죠? 근데 꼭 이런 제품 아니더라도 이게 많잖아요? 유튜브에 정보 많으니까 아무거나 바르면 됩니다. 원래는 뭐 이렇게 발라야 되는데 귀찮아. 그냥 발라. 바르고 요 수분크림 제가 얼굴에 좀 기름기가 많은 편이라서 이 수분크림은 발라주면 좋더라고요 유분이 나오는 게 얼굴에 기름이 많은 게 아니라 얼굴에 수분이 없어서 메꾸려고 자체적으로 이게 기름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끝이다 어. 그리고 이 선크림 선크림도 안 바르시는 분이 은근 많아요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야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선크림을 발라줘야 햇빛에서 내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발라줍니다 아, 이렇게 바르면 돼요 저는 사실 여기서 뭐 파우더를 바른다던가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입문을 하진 않았는데 제가 쓰는 이 제품은 톤업 선크림 제품이라서 저처럼 피부톤이 어두운 사람들이 발라주면 살짝 톤업이 돼서 좀 칙칙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뭐 별거 없죠? 그리고 t p l 입니다 <웃음> 다슈 그루밍토닉 PPL이 들어왔는데 2주 정도 써봤어요 이게 좀 나름 매력이 있더라고요 보내주신 설명을 보면 수건으로 80% 정도 말려준 후 적당량을 덜어 덜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런 그루밍토닉 형식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볍게 바를 수 있는 어 근데 향 향이 되게 좋다 약간 우디한데 베이비 파우더? 이 제품을 쓰면 은 아기궁둥이 냄새 나가지고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라이를 하면 됩니다 또 저는 짧은 머리니까 이 앞머리를 또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바슈에 이런 스프레이 이걸로 마무리해주시면 좋겠죠 앞머리도 골고루 뒷머리도 골고루 텍스처 줘서 더 재미있게 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원 플러스 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다 세팅이 끝났으면 옷을 입어야 될거 아닙니까? 옷을 입을 때는 좀 TPO에 맞게 옷을 입을 때좀 TPO에 맞게 입어야 그래도 센스 있어 보이고 아이 사람이 이 자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플랫폼에서 또 미팅 요청이 와가지고 어, 오늘 저, 저도 TPO를 맞춰야 되니까 좀 깔끔하게 입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옷 입기 전에 이 데오드란트 이거 데오드란트도 발라주면은 악취 제거에 아주 좋습니다 고체형도 써보고 액체형도 써봤는데 액체형이 더좋더라고요 고체형은 발랐을 때 이게 땀구멍을 막는다고 해야 되나? 간지러워요 저녁쯤 되면 간지러워서 저는 오히려 액체형이 더 괜찮았어요 깔끔하게 입는다고 입어봤는데 내가 깔끔하게 안 입어지네? 그래도 나름 셔츠를 입고 슬랙스를 입었어요 저는 그래도 좀 외적으로 좀 보여지는 일을 하기도 하고 오늘 미팅 하시는 분들도 제가 패션 쪽을 다루는 유튜버인 걸 알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도 나름 이런 셔츠류를매칭을 해봤습니다 나름 이것도 내 기준에서는 좀 깔끔하게 입은거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마지막 향수 향수도 뿌려줘야 향기나는 남자로 인식이 됩니다 저는 이 르라보 상탈 이제품 좋아해가지고 되게 자주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지금까지 딱 준비하는 모습 보셨으면 딱 그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와이 사람 진짜 관리 많이 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좀더 나가면은 파우더를 바른다던가 좀 화장을 좀더 한다던가 근데 딱 저는 이 정도가 굉장히 기본으로 누구나 할수 있는 당장 내일부터 할수 있는 관리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거좀 활용하셔가지고 본인을 조금 더 가꾸면 좋을 것같아요 <목소리> 제가 그냥 나가려다가 바지 그 유니클로 바지로 바꿔 입었어요 뭔가 아까 그냥 너무 깔끔하게 입으려다 보니까 억지로 막 슬랙스 입고 이랬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거 입는 거 그게 좋은 거 같아요 <목소리> 찬영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약속을 잡았더라도 내 아웃핏이 마음에 안들면 약속시간 늦더라도 완벽한 모습으로 나간다 약속시간 늦는 것까지는 좀 그렇긴 한데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그걸 좀 공감하긴 해요 내 아웃핏이 완벽했을 때 나가는 게 가장 자신있는 모습으로 다닐 수 있는 때가 있는데요. 아, 거기 안와 가지고 제가 아, 갈게요. 안녕하세요. 저기는 말고. 아, 그거가 별거 아니었어. 이거요 아, 네네. 그럼요. 그 제가 뭐라고 이런 것도. 네, 유튜브 아, 저희 둘다잘 네. 보고 있어요 아, 그래요? <웃음> 다행이네요. 네, 이건 사실 저희가 제가 그냥 예시로 적은 거. 고 사실 일상은 초통령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잘 되겠죠?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연락 주세요 미팅을 마치고 왔고 아 내가 뭔가 그 정도는 아닌데? 나로왜 불러주실지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나도 새로운 배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관리는 책입니다 우리가 외향적으로 조금 관리를 했다면 이제 좀내향적으로 이게 또 책이라고 하면 되게 고지식해 보이고 의도적으로 좀 멀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. 저도 그러다가 좀 퇴사할 시점 좀 심적으로 힘들 때나 도저히 해답이 안 나올 때 그럴 때그 책이라는 거를 되게 많이 읽었어요. 저는 살면서 책을 한 번도 안 읽었던 사람인데 뭔가 이제는 힘든 일이 생기면 이 책부터 찾아요. 그리고 제가 이 마케터처럼 살아라 이 책을 읽고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. 마케터죠. 사고능력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그럴 때좀내 입장이 아니라 좀 소비자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좀 생각하게 도와주는 그런 책이라서 제가 지금 유튜브 컨텐츠를 기획하면서도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쓸 정도로 유튜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진짜 사람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2, 3개월 사이에 가장 가치 있는 소비라고 생각하면 이 책입니다 책이 책은 제가 이거 관련해서 좀 컨텐츠 만들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책 읽어보고 내용 괜찮다면 제 스토리를 담아가지고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식으로 컨텐츠 아이디어도 좀 많이 얻는 편이고 책을 추천드린다 네. 차기를 안가져 네. 여자친구 제주도 갔다가 공항 지금 도착한다 해가지고 여자친구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한 거 같긴 해요 관리를 했을 때 주변에서 응원해주는 말들 있잖아요 피부 좋아졌다 뭐잘 어울린다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나는 여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잘 해줘 가지고 자신감이 붙는게 있죠 근데 또 주변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본인이 만족하고 본인의 마음에 들었으면 그게 최고의 관리 저기게 놀다 왔어? 답은? 나진금이 아, 아, 아, 너무 니글링글올라 오려고 해 이거 요거 거 아니야? 음, 신없다 아이고, 이런 거 있잖아. 관리하는 남자 어때요? 관리하는 남자요? 네 지금 하 거의 필수죠 필수 그러면 딱 정해봐 수염 안 깎고 발톱 안 자르고 배 나오고 냄새나는 원빈 표정 봐 <웃음> <웃음> 그거 돼? 관리 진짜 열심히 하고 향기 나고 관리 잘하는 지동요 원빈이라면 내가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? <웃음> <웃음> 열 받네 시청형 <웃음> 관리 안 하는 남자를 만난다 그건 조금 매력이 떨어지나? 어 매력이 떨어질 어... 것 같아 사람이 이제 관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끔하고 그런 것들 말하는 거잖아 그런 게첫 인상이나 음... 그런 데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렇다고 합니다 관리 합시다 여러분 나도 관리 좀 하는 편 아니야? 오빠도 하는 편이지 어. 근데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아 어, 그러네 근데 그것 중에 가장 크게 변한 게 운동인 것같아 오빠를 어. 내가 3년을 봤잖아 음. 처음에 오빠 모습이랑 어. <웃음> 가장 크게 변하게 된게 운동이지 않았나 운동을 하면서 옷이나 이런 것도 태가 사니까 오빠도 신나서 음. 더 사게 되는 거 와 이제 날씨가 다 풀렸네 진짜 가을이다 가을 한강이 이렇게나 예쁩니다 여러분 서울에 4년 살면서 한강을 집 근처에 두고 걸어올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을까 왜이 한강 와가지고 힐링하는지 알것 같아 걷다 보면은 진짜 잡생각이 다 사라지고 되게 리프레시해집니다 사람 하루 종일 막 집에 박혀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좀 창의성을 요구하는 일들이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이획이든 촬영이든 편집이든 신선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머리가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. 그리고 아까 제가 책을 읽는다고 했잖아요 책을 읽고 좀 산책을 하다보면 은이 책에서 배운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랑 합쳐가지고 좀 어떤 식으로 풀어볼 수 있을지 좀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해야 되나? 좀 그런 게 있어 분위기 좋게 걷는 것도 좋긴 하지만 좀 그런 거를 목적으로 제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 산책을 하는 것도 있다 근데 아마 여성분들이 관리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물론 뭐 관리하면 멋있어지고 뭐 잘생겨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관리를 하면서 본인의 그 단점을 알수 있단 말이야 그런 단점을 알고 그거를 개선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붙어 사람이 자신감이 붙어서 저 사람은 본인에게 되게 프라이드가 있구나. 자신감이 넘치구나. 이런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거지. 그냥 잘생겼다고 멋있다고 좋아하진 않아요, 성분들이. 여자친구가 볼지 모르겠지만, 제가 그래도 연애 경험이 좀 있습니다. 그런서 느껴본 결과, 그런 뭐 잘생기고 이런 게 떠나서 관리하는 그 모습이 멋있어서 그런 자신감이 멋있어서 좋아하는 거다. 그럼 내가 그러 영상에서 무슨 말 했어? 다 봐줄 거야? <웃음> 무슨말을 써도 잘 들어서..뭔소리야? <웃음> 뭔소리야? 몰라? <웃음>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